해가 이제 중계석인 줄 알았어요. 네, 조금 더 가까이서 이제 그 아, 선수들의 선수들의 경기력을 직접 목도하기 위해서 아 예, 좀더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어쨌든 멀긴 하지만 선수들의 열정 그리고 승부욕이 느껴졌습니다. 아, 아까 리허설 전에 네. 제니님과 지수님이 이제 막 세팅을 좀 하고 계셨잖아요. 네네. 혹시라도 세팅 어려우시면 본인이 해야겠다고 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요청도 있어서. 없었는데 그 요청이 끝까지 없었던 게지수설의 입장에서는 아 아쉬운 거죠. <웃음> 다행 아니 뭐 해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좀 네. 어, 울진 마시고요 네. 그래서 아, 아까 전에 또 이제 제니를 잡은 네. 제니님을 네. 잡은 인원이 토르 코리아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하루만 미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웃음> 아, 제가 정말 아끼는 BJ이고 네네. 정말 잘하는 BJ인데 오늘 하루만 미워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웃음> 네. 자첫 번째 배치의 경기 결과가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확인해 보시죠 일방적인 결과에서 첫 매치는 그렇습니다. 아, 어, 어요 네. 네, 여왕 생존 성공도 눈에 띕니다. 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죽었죠? 아, 아! 아! 아! 그 비밀? 아! 아, 네, 일단 첫 번째 매치는 40대 0으로 지팀이 승리를 거두게 됐는데 여기서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곧바로 또두 번째 매치가 진행이 되고. 그 경기에서 또제니팀또 승리를 거둘 수 있으니까요. 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어, 낙하산 스킨도 그랬고 가방. 네. 어, 헬멧까지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음. 총기에도 여러 가지 좀 디테일이 살아있나요? 그렇습니다. 뭐 스, 스크스 같은 경우에는 멤버들의 이름 한자 한자가 오. 다 새겨져 있고요. 어, 멤버별로 또 세트가 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풀세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멤버다 싶으면 은 그런 개인 세트를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어허, 네. 네. 하지만 지수 부에서는 풀세트로 풀세트가 짱이죠 아, 예. 아, 그렇죠 오늘은 지수, 오늘은 로제, 오늘은 리사, 오늘은 제니 이런 느낌으로다가 아. 월와 수목, 예, 요일 나눠가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어. 예. 네네. 블랙핑크, 그 후라이팬도 있어요 아, 빙크 네. 나오잖아요 핑크입니다빙 네. 네. 그리고 게임 안에서 이제 보급 상자가 떨어지는데 <웃음> 원래는 이제 빨간 상자잖아요 네. 네. 빨간색, 파란색인데 블랙핑크 버전에 맞습니다. 예, 핑크색 보급 상자가 내려옵니다. 이게 음. 그거 아닌가요? 좀 비켜 보세요. 저 뒤에 이, 이, 여기 이 보급 상자 저기있네요 속이네요. 실제랑 똑같습니다. 어, 예. 여기 여기 여기. 음. 아, 지금 저게 네. CG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만들어진. 오, 오, 예.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로 인 게임이랑 똑같습니다. 맞 예. 블랙핑크 버전입니다. 맞습니다. 음, 그리고 현재 배틀그라운드는 무료로 체험이 가능한 게. 맞아요. 네.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직접 경험해 보시고 음, 음. 인 게임에 들어가시면 훨씬 더. 어미롭게 즐기실 수 있으니깐요. 어이블랙핑크와 어, 함께 하는 스쿼드 업 라이브 뿐만 아니라 스킨도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치도 역시 에란겔에서 진행이 되는데 첫 매치에 어 자기장은 사실 소화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경우였어요. 네. 그래서 뭐 꿰박 선수가 이제 얘기했었죠. 로족 쪽에서 뭉쳐서 연결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장이 또 어느 쪽에 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깨박이 선수의 그 드랍 포인트를 잘봤다가 음. 그쪽으로 좀 따라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여야지 상계가 음. 돼서 하나하나 각개급파 당하면 나중에 합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그 외곽 쪽으로부터 들어왔지만 결국 안으로 들어오는데도 좀 문제가 있었으니까 너무 여러 포인트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신정민 해설 이야기처럼 음. 어, 한, 한 포인트에 좀 떨어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뜻뜻 선수와 깨박 선수도 어, 사운드플레이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니라 옆에 제니님과 어, 이게 지수님이 있는데 심장이 떨려서 이게 그쵸? 뭐 사운드플레이가 되겠습니까? 어, 이게 심장 박동 소리가 너무 크면 은 귀에 울리거든요. 저는 아직도 지금 귀에 울려요. 어. <웃음> 네, 멀리 있긴 하지만 네. 지금 계속 계속 둥거리고 어. 있기 때문에 네. 저 선수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다는 거죠. 음. 그러면요. 네. 제니님과 지수님께 응원의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오 좋다 마이크 내려놓겠습니다 네. 오래오래 살아남으시고요 늘 예, 신곡 나올 때마다 스트리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밤잘 때마다 24시간 돌려놓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출근길에 블랙핑크 노래만 들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 만수무강하시고 댁내 평안하시길 빌겠습니다 블랙핑크 화이팅입니다 <웃음> 야, 아 누가 보면 은 대본을 써온 줄 알겠는데 근데 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 하잖아요 현장에서도 네. 네. 블랙핑크 분들이 굉장히 지금 좋아하고 계세요 네. 웃으면서 어. 네, 이렇게 멘트잘 해주시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저렇게 숨도 안 쉬고 말을 계속 하지? 그러니까요 이 날을 위해서 하고. 정말 많이 준비했거든요 네. 네. 네. 뭐 사실 좋아하는 노래 딱히 꼽으라고 하면은 어렵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도 그 중에 몇곡좀 뽑아주신다면 블랙핑크 노래 중에 <웃음> 하, 요새는 러브쉽걸 저 너무 좋아요. 네. 아니, 어, 러브스 시꺼! 아, 네. 어때요? 아, 저희가 아파보여요. 아, 진짜 아, 아파보여요. 아, 그래요? 네. 어, 굉장히 아파보여요. 요즘 외롭기도 하잖아요. 네. 아, 그럼요. 사랑이 아파보이기도 하고. 그런 걸 떠나서 이 노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음. 저도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듣는 아니, 아까도 사실 저희 대기 시간에 네. 블랙핑크 여러분의 그 뮤직비디오 계속 나오잖아요. 음. 러브스 시꺼을 어, 계속 틀더라고요. 아니. 따라 부르더라고요. 아, 저, 정말 많이 듣는 노래라서. 음, 네. 네 저도 따라 부를 수 있죠. 아, 처음, 처음 봤어요, 저는. 아, 제가 원래 평소에는 잘 이렇게 노래를 잘안 부르는데, 네. 여기 나올 때마다 이거 참을 수가 없죠. <웃음> <웃음> 아, 너무 좋아! <웃음> 아, 우리, 우리 성공했어! 네, 우리, 우리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정말 잘했다. 네. 오늘 또 이.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네. 네, 마지막처럼 뭐 이런 것들 아 장난 이런 것들 음 수많은 명곡들 이런 것들 계속해서 네. 다 듣고 왔거든요. 어. <웃음> 네, 그리고 뭐 화제가 되는 영상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그 헬륨 가스 먹고 어 네. 어, 네. 어? 안녕, 한번 해주세요. 안녕 나는 지수야 헬륨 가스 먹었더니 요렇게 되, 그런 것들, 불핑하우스 음 이런 것들 다 보고 왔거든요. 제가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네. 마음이 그, 좀줄리고또 좀 배틀그라운드에는 솔로 보드가 있어요. 네, 예. 빛나는 솔로 여기서 배틀그라운드와의 어떤 배틀그라운드, 네. 핑, 블랙핑크와의 연결고리 이런 것들 네. <웃음>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겠죠? 저희가 절대 네. 쉬는, 어, 시간을 끌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정말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콜라보들이 네.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1차로 그럼요. 끝나면 안 됩니다 네. 2차, 3차 계속해서? 그 계속. 때까지 예. 네. 제가. 한 80세 될 때까지 프레핑크가 <웃음>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가능할 겁니다 네. 얼마 안 남았거든요 80세까지 아, 그럼요 ]까지. 그런 것도 그렇지만 영원할 겁니다 네 정말. 100세 시대니까요 음, 네, 알겠습니다 자 어, 경기 준비 끝났대요두 번째 배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혜의 전당이죠! 아, 아이, 와, 그럼요! 어. 스테이지예요 스테이지! 네. 아, 진짜 소닉스에겐 미안하지만, 소닉스의 로고가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블랙핑크뿐이에요. 아. 네. 자, <웃음> 네. 어이 노래가 바로, 진정민의 소리. 너무 사랑하는 노래. 아, 그렇습니다. 어, 정말 평소에 많이 즐겨듣던 노래가 나오니까, 또 느낌이 좀 다르네요. 음. 네, 또 같이 현장에서 그냥 파티지! <웃음> 뭐 어, 경기가 중요합니까? <웃음> 맞습니다, 네 <웃음> 아, 맞습니다 <웃음> 지금 이 기다리는 4 0초더 주게 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밑에다가 또 블랙핑크 스프레이를 뿌렸어요 요새 또 스프레이 기능이 추가됐는데 어, 그런 블랙핑크 스킨을 사게 되면 저 밑에 블랙핑크, 저 글자를 새길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핑크색으로 음. 어, 그렇죠, 저기 나오고 아, 있죠 그리고 여기는 또 제니 선수가 이제 바라보고 있어요 본인들의, 호위기사들의 네, 군무, 칼군무를 보고 있어요 장관입니다, 장관이에요 네. 음, 그리고 어 저는 깨박 선수는 헬멧 좀 썼으면 좋겠어요 이번 어 매치에서 <웃음> 네. 장비를 좀더잘 파밍을 해서 음. 제니 선수를 챙겨준다고 음. 이것저것 또 주는 것 같기도 했었는데 같이 잘 챙겨서 이번 매치 어, 승리가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니 팀대 지수 팀의 두 번째 매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랩핑크 이스 히어 네, 보리페 계속해서 보여준 거 있죠. 그럼요. 네. 그리고 로즈옥이 걸려 있습니다. 오, 오, 네. 초반에 그 오더를 잘 수행하는 것도 제니 팀에겐 중요할 것 같아요. 음, 네, 제너럴 게의 메인 오더 한번. 예, 이번 매치만큼은 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 깨방이 선수가 저희가 장난삼아 이렇게 놀리기는 했지만 정말 대회에서 보여준 게 많은 b j 이다 보니까 아, 네. 승부사적인 요소도 한번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제니 팀의 제너럴게예요 아, 좋다 아, 아, 네. 제제? 제제입니다 아, 네. 네. 뭔가 라이브 좀 더... 아, 이, 요, 요, 낙하산입니다, 아요 낙하산 오늘 정말 많은 걸 보여드리네요 네, 이건 끈도 핑크색이에요 네. 그런데요 자, 강남 쪽에 일단 안착했습니다 지수 선수 아 너무 잘 어울려요 돌집에 음, 들어가시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웃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음. 저는 굉장히 예의가 있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꼬리가 길면 안 되거든요 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또 아이템 중에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화염병이 있습니다 음. 화염병 뿌리면 불장난이죠 아하! <웃음> 우리 사랑은 불장난 이사람 나가서. 나왔으면좋겠어 나가서. 면가또이사가서이사람뚜 나가서. 이 나가서. 서나눠서이이 사람은 나가가서이가가 블루팀, 제니팀 일부는 로조개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약간 나눠지는 그런 포지션이긴 한데요. 이렇게 되면 구도상 좀더그 로조개에 있는 본대만 잘 합류가 된다면 잘 버티면서 승리를 한번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는데요. 자 지수 선수는 헬멧과 조끼를 확보한 상태고요 음. 제니 선수는 이제 가방과 스카를 들고 있는데 아직 타는 게 없긴 니다 그렇습니다 총알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이제 갖다 줘야 될 그러한 음. 의미가 있지요 근데 근처에 헬멧이 있었어요 네, 여왕님께서 이제 헤어스타일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 줍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아하! 안전을 위해서 무조 아, 예, 무조건 헬멧 쓰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덥더라도 조끼도 챙겨야 되고요 음. 이왕이면 어, 3레비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그런 거 아마 나오면 다 넘겨줄 겁니다. 어, 여기 여기 먼저 대력이 네. 돼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음. 오 그래도 팀원들이 잘 이렇게 끌어주네요. 음. 자 그런데 일단 가방까지 좀 메고 있고요. 아, <웃음> 이거 아, 네. 누구죠? 센스인데 걸, 걸 보네요. 네. 걸보 어, 역시 센스. 그렇죠. 음. 자 일단 강북 쪽에 남아 있고요. 이제 자기장이 조금씩 좁혀 들어오곤 있습니다. 네. 뭘 주려는 거죠? 일단 사... 가방. 오아 블랙핑크 가방을 아 매라야 역시 여왕님은 여왕님의 격을 갖춰야 된다. 음, 그래서 맞습니다. 제니 가방을 줬어요. 아 그렇죠. 음. 가방 바꿨고요. 음. 기왕이면 헬멧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네. 탄을 조금 더 수급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음. 오, 오 헬멧, 헬멧, 헬멧, 헬멧도 헬멧도. 네, 근데 이거 2레벨 헬멧이라서 네. 음. 1레벨 날겠네요. 네, 1레벨 헬멧을 벗어주는 건 역, 역적이죠. <웃음> 네. <웃음> 네. 역적입니다. 내부에 네. 적이 있어요 반역입니다. 네. 자, 깨박이 선수와 근처에 또 위치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좀잘 지켜주면서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1세트에서도 나왔지만 매복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처에 어,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 어, 한명 수피가 접근하는데요. 오, 네. 수피 선수도 굉장히 좀 아프리카 내에서는 영향력 있고 공격력 있는 그런 여성 BJ거든요. 음, 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제니 선수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수류탄도 하나 갖고 있고요. 탄도 수급하고 있습니다. 두리번 두리번 아! 수피 많이 붙잡았잖아 알루아 부적이에요 어, 그리고 화염병까지 불장난 어. 갑자기 트로스로 바뀌는데? <웃음> 네. <웃음> 이 날아가는 그 궤적의 흐름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 안 알았어요, 알죠 음. 일단은 확힐이 안지켰으면 좋겠는데요 어 근데 근처에 이톨 선수가 있어요 <웃음> 자, 수피를 노려주고 <웃음> 있죠 이번에는 수비가 되지 않을까요? 업드려 있는 거업드려 있는 거 골! 아, 소리 잡아냈습니다 잘 막았습니다 네 살려주고요 응? 호위기사들을 계속해서 살려야 제니팀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안전구역까지 10초 남아있습니다 아유네어짜 불러싸서 어, 네. 네. 이곳에서만 있으면 확실하게 끝까지 갈수 있다 응. <웃음> 네. 다들 애정공세를 펼치고 <웃음> 있는데요 근데 자기장이 큰일 났어요 미... 네. 어, 자기장이 어? 큰일 났습니다 슈팅 메인지 중심으로 갔고 이거 제수팀은 이동하는 데좀 걸림돌이 생길 수 음, 있어요. 네, 땅에 스프레이를 뿌릴 게 아니라 이제 지수 여왕님을 옮길 예, 그런 차량을 대형해야 하는데 아 버기는 너무 위험하긴 해요. 음. 예, 저쪽에 있죠 지금. 그렇죠. 다시야 나다 싶으면 내려야죠. <웃음>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걸또 근처에서 뜨뜨 선수가 네. 잘또 케어를 해줄 겁니다. 음. 아마 같이 이동할 수 있는 그 인원들을 좀 정해뒀을 거예요. 음. 일단 지수팀 입장에선 어떤 루트로 이동하는 게좀 괜찮을까요? 어, 일단 강남 30이라고 불리는 다리 쪽을 좀 건너가서 좀 안전한 그런 위치를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박사장, 대휘 어? 사페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지금 네, 실록으로 본인의 존재감을 계속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수님 혹은 제니님, 제가 이만큼 합니다, 아, 이런 제, 것들 어떻게 뒤에서, 이거는... 어요 아까 그 지수부에서 얘기했었던 그... VIP 행렬 느낌 아닌가요? 네, 그래. 지수님 이거 타세요,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지만 같이 갑니다 아니, 네, 이게... 예, 어 오렌지가... 오, 네, 어,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살리라고 연막탄을 뿌려주고요 악운을 믿을 수 없어요, 담장 밖으로 넘어갔습니다 아 지수, 대단합니다, 여왕님 대단해요 네. 나는 왕자가 필요하지 않다 그렇죠! 네, 내가... 자, 지수이기 때문에 내가 여왕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대로 간다. 그런데 어, 지금 총기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리고 호위하고 있는 선수가 엑스레프트라 위풍당당하게 선발대에 서도 될것 같아요. 어, 네. 그 뒤를 또 뜻득, 뜻득 아, 선수 <웃음> 같이 이동해야 되는데 네. 저 이거 좀 뒤에 챙겨야 될까요? 네, 갈 길이 좀 멀긴 하거든요. 네. 아 지금 여왕님 앞으로 계속해서 차를 태우려고 모시고 있는데 여왕님께서 거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지수님께서 거부하고 계세요. 이 정도면 유에이지 아니면 안 타겠다는 생각이 습니다 음. 아, <웃음> 아니, 그리고 일단 탈 수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네 명이 탑승해 있어서 만차인데 어떻게 태우라고? 네. 놀리는 건가요? 지수 선수가 부른 택시가 아니에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내고 뜨뜨 선수가 지금 찾고 있는 차량에 탑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음, 네, 일단 뭐 합승할 자리도 없는 상태고 일단 창고 쪽까지 계속 돌아다니면서 마지막 파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아, 근데 뜻뜻 선수도 지금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런데 어... 굉장히 잘 어, 뭉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음, 네. 네, 그리고 잘 챙기고 있어요. 제... 제니 선수 앞에는 항상 깨박이. 음. 네, 아 어, 그리고 인류수, 어, 통제까지, 아 수류탄까지, 든든한데요. 근데 다 내려놨다 뭐 하나 가져갔어요 일단. 네, 아 어, 이게 보디가드가 동서남북을 다 감싸고 진출하고 있어요. 확전이 좋습니다. 음. 자 일단 1 0초 남아있는 두 번째 안전구역이고요 여기서 더 멀어지게 된다면 결국 차량이 좀 필요한 응. 팀이거든요 제니팀 앞선 매치와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게 일단 먼저 잡아낸 킬로그가 제니팀에서 계속 올라왔어요 음, 네. 숫자에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자기장이 멀진 않긴 하지만 역시 15분 제한시간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기장이 빨리 움직입니다 지수 선수가 이제탈 곳을 좀 타야 될것 같은데요 네. 어, 타네요 어, 탔어요! 네, 모토케이 오늘 생일이네요! 와, 축하드립니다! 여왕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유에이지까지 들고 왔는데 자, 그리고 바로 손절인가요? 바꿔 타야죠, 바꿔 타야죠 어, 이거 그냥 타고 가시나요? 아, 경치가 좋은가 보죠? 어, 그렇죠. 이걸 뭐 타고 가서 앞에서 잘 호의를 해주면 음.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지금 지수팀은 차량을 구해서 이동하고 있는데 제니팀은 음. 음. 네. 차량이 있는지? 없어도 그냥 잇몸으로 뛰고 있습니다 거의 포레스트 건프거든요, 이 정도면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지수님이나 제니님이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했었던 모든 나를 통틀어 어 가장 재밌을 것 같아요. 음 그렇죠. 네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같이 이동하면서, 챙겨주면서, 또 지켜주면서, 같이 풀어내면서, 그렇죠 그 이런 거 경험해보기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갑자기 전투태세로 돌아갔을 때는 기존의 배틀그라운드 즐길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총알이 빗발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건 이전 매치보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 <웃음> 좋습니다. 네. 우리가 좋지. 마지막 자기자까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 블랙핑크 is here. 오. 진짜로 이 계세요. 아, 지수님이 그렇죠? 계세요. 네. 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로제 디사님도 여기 계시고요. 응원하고 어. 계시죠 계속. 네. 자 일단 3집 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음. 댄스 삼매경이. 네. 어, 뭔가 앞에서 또3레벨 네, 네. 가방도 상당히 좀 매력적. 어. 오, 요즘 각그 네. 멤버들의 네. 사인이 네. 있죠. 그리고. 로족로 쪽에서 파밍했었던 제니 팀의 일부 선수들이 좀 당하고 있어요. 네, 올라오다가 좀 이동 중에 걸렸죠. 그리고 모토케의 이 킬로그가 나왔다는 건 근처라는 얘기거든요. <웃음>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 해안가 쪽, 그러니까 어, 여의도 부근의 이제 참호 쪽에 지금 많은 팀들이 감싸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제니 팀이 지금 갇혔습니다. 네, 아카네 킬이 있었고 이제 네 번째 자기장으로 바뀌겠습니다. 음. 오! 이러면 강북에서 출발했었던 본대라고 할수 있는 음. 제니팀의 인원들이 다 들어와서 총력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제니팀 위기입니다 가야 될 네. 거리가 좀 멀어요 대신에 그래도 어, 이전만큼 뭐 스코어가 원사이드 하진 않아요 음. 그래서 북쪽에서 흘러들어올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내려갈 수 있는 공간 자체는 남아있는 상태지만 좋은 제니들을 다 뺏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제니팀 위험합니다 네 그래도 뭐 제니 선수와 지수 선수가 아웃되지도 않았으니깐 아, 그럼요 <웃음> 네. 자 일단 열심히 뛰어가고 있고요 깨박이 선수가 먼저 앞에서 달려가고 음. 있습니다 어, 진짜 멋있어요 깨박이 선수가 제가 그뭐 멸망전이나 네. 다수의 대회에서 봤을 때보다 지금 제일 멋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리더십이 네. 느껴집니다 네. 늠름해요 네. 맞아요 현경 선수가 SR에 기절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주도권을 슬슬 잡기 위해서 차량 몰고 나가고 있죠 에이스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수팀에 네. 선바일 때가 어떻게 이겨주느냐데 일단은 지수팀의 밍밍 선수가 네 1선에 섰거든요 음, 네이 선수를 밀어낸다면 약간 선그승기를좀 잡을 수 있는 자, 오! 오 지수! 야! 지수를 야! 막아야죠! 지수! 두번 펼쳐야죠 몸을! 야! 뒤로 빼야 돼요! 네. 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일단 타렙 SLR 네. 아, 모토케이를 노렸어요, 지금 에임으로 아니, 그리고 지수 선수 옆에 뜨뜻 선수가 없어요 그리고 PK뮤즈가 뒤에서 다가오고 있거든요 뒤쪽에서 네. 네. 암살, 암살 플레이 노릴 수 있어요 제니가 보입니다, 네. 영원님이 보여요 아니, PK뮤즈! PK뮤즈, 이런 플레이 정말 잘하는 선수예요 네, 네 지금 잘하면 안 돼요 네. 오 어, 어.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자 밍밍도 잡혔어요 네. 오 자, PK뮤즈 지금 에임 조준되고 어! 있는 제니잘 살았어! 제니입니다! 어, 예, 제니 뒤에요! 자, 조심해야 돼요! 대응 상격해줬어요, PK뮤즈 쪽으로 네, 네. 구급상자 다행이에요 네. 음. 자, 그리고 같이 옆에서 계속 지켜주면서 깨박이 선수가 뒤를 좀 체크를 해줘야될것 같아요 아, 이번에는 제니 팀이 네. 좀 힘이 강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수 선수 총알고 알루아가 엑스레프트 기절! 어 저, 아, 이런 기절. 자, 이럴 씨, 각 팀의 에이스를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네, 중국 최고를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아. <웃음> 지수 선수, 그쪽에 적이 많아요 네, 조심해야 됩다 이거 다망가야되잖아 아, 아, 아, VIP, 대탈출 와. 와, 이건 이물을 않다니. 줬어요 네. 네, 뜨뜨가 지금 최일선에서 싸워주고 있었기 때문에 뒤쪽에서 지켜라 자, 일단 차량으로 호위를 하고 있는 쪽이 지수 팀이고요 어. 이쪽은제니티비의 자기장이 와요, 이거 자, 아, 이거 자기장이 너무 빨라가지고 네. 이거 제니를 덮칠 수도 있어요, 제니 자기장이 아프거든요 자, 제니 들어가야 해 아, 뜨거워야, 뜨거워 너무 아파요 끊어지고 아, 밀어주고, 당겨주고 아, 러고시니 저기 앞에 차량 타고 가는 사람 누굽니까? 네, 좀 태워가세요 여왕님을 태워야 태워야죠, 여왕님 네. 네. 깨박이 기절 아, 깨방이. 아, 아, 여기 자율주의 자기들, 자기들, 자기들, 자기들, 자기들, 자기들, 자기들, 자기들, 이기들 자기들, 자 누구예요? 들 자기들, 자기들, 자기들, 자기들, 자기들, 자기들, 자기들, 자기들, 자기들, 자기들, 자기들, 자기들, 자기들, 자기고 자기들, 자 제니 고 어 이거 붕대밖에 없나요 어, 동주? 어, 너무 가난한데요? 아, 그리고 자기장 밖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기절 20초 뒤에 가야 어, 돼요 오, 네. 예 앞에 뚜밥 있는데 드링크나 진통제 나 넣어줘야죠 자 수로 쪽으로 비켜 있습니다 10대 3이긴 한데 네. 음, 아칸+ 아칸 정도라면 아칸 정도의 피지컬이라면 해볼만 해요 음. 그리고 지금 어. 인서클 지금 움직입니다 네. 10초 남았어요 자 참모전투에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네 지수 오, 선수가 어, 걸보가 돌리고 있어요. 칸, 지수. 세명 생존 중에 지수 선수가 남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 자 몰고 옵니다. 알루아 선수가 차량 몰고 와요. 자 제니 선수 탑승한 것 같죠? 맞습니다. 알루아가 어. 태웠어요. 네. 아, 오늘 축하드립니다. 네. 생일입니다. 오늘, 오늘. 어, 근데 생일이니다 살짝에서 왔어요. 진짜 적입니다. 여기 다요아 이거는 아이고, 저희가 저희가 용서할 조경원! 수 없어. 에이. 악한 기절이요. 에지수 네. 혼자 남았습니다. 알로아도 기절. 아지수 자기장 데미지 받고 오, 있거든요. 오, 어 지금 들어가야 해요. 살릴 때가 아닙니다. 아, 아 이번에. 격기 아 통조됐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외치는 제니 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막바지에 제니 선수가 알루아 선수의 버기를 타고 가다가 약간 공격을하면서 아찔했지만 그 전에 경기를 다른 호위기사들이 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 버기의 위험성을 저희가 알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최종 3위네 지수 선수도 남아있었다는 것이 역시나 이 여왕을 지켜라 이 컨셉에 맞게 각각의 참여했었던 BJ 선수들도 잘좀 어 치러준 것 같고요 음, 네. 재미있는 매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존력이 좀 돋보이기도 했었고 이제 좀 지수 선수와 제니 선수가 적응을 좀 하,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막바지에 또 알로아 조경훈 선수가 약간 제니 선수 보고 한번 공격을 해보시라. 이렇게 네, 재밌게 한번 놀아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음, 다 네. 이렇게. 가면서 한번 쏟, 쏴보세요 네. 공격해보세요. 여왕님. 약간 아. 판을 깔았는데 아, 자기장이 너무 매서웠어요. 아, 네. 음. 그렇습니다. 속도도 빨랐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 어쨌든 호인 무사들이 좀 상당히 많았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려던 것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룰 자체가 뭐 기존에 플레이하는 것과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빨리 이해하고 어떤 전략을 설, 이, 가지고 플레이하는 게 중요했었거든요. 음, 네. 일단은 앞선 매치에서 대패를 나긴 했지만 이번 음. 매치는 역전을 해내면서 아. 그래도 균형을 좀 맞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펍지블랙핑크 라이브 스쿼드업 두 경기를 모두 전.